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오토바이 주기적 사용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 규정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원지법 2019 가단 10627이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회사의 면책결정서를 보면 계약 중 알리의무, 그에 따른 위반효과야만 적시되어 있을 뿐 계약 후 알리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면서 명시한 해지사유가 계약 전 알리의무 위반이었음을 알수 있을 뿐 계약 후 알리의무 위반이 아니었던 점 설령 피고가 계약 후 알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약관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 통지를 하였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약관상 그로서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26조 제5항에 의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 규정으로 상법 제655조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거나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